내가 여기 온것 때문이었어. 뭐? 테이프 사야 된다고 거. 카드 카드 받으라맥옷 때문에 <웃음> 이자 버렸어. 내 옷을 보고 충격받아서 음. <웃음> 우와어 <웃음> <레디. 멋있어, 멋있어. 웃음> 네크로포어 있어요? 뭐든지요? 반자리 아, 네크리? 네, 반자리 음, 무대에서 쓰실 거예요? 맞아요 <웃음> 너무 잘 알고 계시네 네, 근처에서 많이 보세요 아... 아 감사합니다 아, 닉껄 아, 좀 하면 했어? 응. 네, 24일. 아, 풀려있어서. 아, 일단. 이, 이것까지 제대로 당겨줘야 돼. 코어 여기 있고. 어, 네. 이거 어, 마이크로 코어. 1시 네. 네. 시작 문제 없으시죠? 네. 2번 네. 아. 감독님 문제 없으시죠? 한 없을걸요? <웃음> <난> 애매하게 생각하세요. <웃음> 갑자좋아시마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